오래 렸지 우리 우리 작년 여름에 갔었는데 응. 작년 7월 더울 응, 때였는데 정말 더울 때의뢰 들어왔던 것부터 그치 그, 그것도 완전 한여름 내게, 음. 그것도 급하게 맞아. 좀 들어왔고 맞아. 맞아. 맞아. 콘서트에서 무대를 할 곡이라고 들어왔어서 근데 또 급하게 바, 작업을 하면서 콘서트에서 쓸 곡이라고 하면은 어곧 무대를 보지 응, 응. 우리는 또 퍼포먼스 보는 걸 음. 워낙 좋아하니까 또또 그런 또 상상과 꿈을 품고서 썼었는데 어. 또 되게 빨리 오지 또 진행도 빠르게 되고 또 무대도 곧볼수 어, 있었고 맞아. 그래서 엄청 기분이 좋았는데 우리 곡, 그리고 우리가 콘서트용 곡으로는 또 처음 된거라지 라이브 시랑면또 처음 시기는 음. 진짜 진짜 엄청 엄청 무더운 날 찍어서 체조 경기장에 갔었는데 그러니까 그날 정말 진풍경이었던 게난 <웃음>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생 그걸 알았으면 내가 노래 못해 보실 것데 네, 그때 그런 게있어가지고 어. 하필이면 그때 어. 빨간 옷을 입고 가서 아, 그러니까. 되게 지하철을 이렇게 탔는데 음. 어, 노란 옷을 입은 분들 되게 많은 음. 거였는데, 왠지 분위기가 저분들도 나랑 목적지가 <웃음> 같은거 같은데. 난 <웃음> 몰랐어.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웃음> 투공에서 다, 다, 일시에 내려서 는데 노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마침 그런 약속이 있더라고. 음, 드레스 코드. 아, 미리 미흡했어. 그런 아, 그러니까 <웃음> 한번 <웃음> 어. 서치를 해보고 왔어야 어.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무대를 봤을 때도 그냥 역시나 너무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엑소 콘서트를 관람하기를 너무 너무 기대를 했었던 게 우리가 어. 예전에 그 한번 음. 간 적이 있었지. 음. 그때 언제지? 17년, 17년 그런 그런 그 에리시움 콘서트에 이제. 여럿이 갔었는데 그때 사정상 음. 나만 음. 못갔단 말이야 맞아. <웃음> 나만 못갔는데 그때 후기를 듣기로 아주 그때 심지어 고착돔에서 했었고 응. 난리가 났어요 <웃음> <웃음> 지금 또 e 하면 얼마나 케이팝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이름 세자가 <웃음> 얼마나 EXO가 어, 얼마나 진짜 그냥. 큰 의미야. 그것만으로도 되게 흥분을 했는데 저 콘서트 무대 진짜 음. 가가지고 음. 보는데 세상에 그그 그 곡이 워낙 좀 섹시한 곡이잖아. 음. 음. 가사 자체도 그렇고 음. 음. <웃음> 내 음. 세상에 칼리그 <웃음> <웃음> 의상을 <웃음> 몇번까 <밤에 웃음> 안에 <웃음> 그 거기서 그렇게 한 문제 하시니까 그때 우연히가 <우연이니까> 아까 말했지 <웃음> 안무가 크지도 않다고 음. 근데 그, 느낌, 그 절제된 동작에서 나오는 <웃음> 섹시미가 <맞아. 웃음> 진짜 노래는 확실히 음악이라는 거는 <웃음> 음. 가사라는 거는 무대에서 <웃음> 아티스트가 <웃음> 완성하는 것이구나 그때 되게 전 진짜 특별한 경험이었어 <웃음> 음. <웃음> 가사 얘기를 음. 하자면은 또 우리가 가이드곡을 받고 작업을 할때 이번 가이드곡이 또 카이님께서 그 안무 영상을 올리실 때 살짝 깔렸던데 거기에서 그 가이드 원제가 좀 음. 살릴 수가 없는 음. 도전, 살릴 수가 없는 가사였어서 아, 어떤 거를 어떻게 바꿔야지 이 섹시한 무드를 이어가면서 그포음스도 음. 그런 식으로 잘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제목이 좋을까를 고민 한 끝에 우리도 음. 이컨패션이라는걸 찾은 건데.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가사 붙이고 그리고서 딱 안무를 콘서트 가서 봤을 때도 응. 너무 그 무드가 잘 이어진 것 같아서 아까 너가 말했던 것처럼 딱 역시 모든 것의 완성을 잘 찍어주셨다는 라 응. 생각을 했고, 그 음. 했고. 그 최영주님인가? 그 안무가 아. 있잖아요 아, 맞아 최영주 <웃음> 그분이 어떤 인터뷰 뭐 아무튼 영상에서 만약에 이 친구가 안무가였으면은 되게 위협을 음. 받았을 것 같다. 누구였어? 카이미. 아나아 니미모, 니미나는 안무가 아닌데도 그 그런 느낌을 받아. 아 위협은 아니지아네가왜 위협을 받아? 아, 위협은 아니고, 아 진짜 <웃음> 움직임이 다르고. <오. 웃음> 탑 탑으로 꼽히는. 어, 춤 알못이지만 음. 보이더라고. 요아니 음. 음. 그런 말씀을 떠셨더라 맞아. 그래서 그런 음. 아티스트의. 곡을 가질 수 음, 있어 서 좋았고, 음, 음, 콘서트용 곡이라서 먼저 무대를, 무대도 가질 수 음, 있었고, 음, 발매는 아직 라이브 앨범으로만 됐지만, 음원으로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언젠가도 맞아요. 혹시 카이님의 솔로 앨범이 나온다면 컨패션이꼭 음, 음, 실렸으면 음, 좋겠다. 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느낌도 되게 새롭기는 하더라. 진짜 라이브 앨범 자체를 덕분에 되게 오랜만에 들었어. <웃음> 맞아, 맞아. 근또 라이브 앨범을 듣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는 하거든 응. 현장감이 응. 되게 그때 기억이 엄청 새록새록 나고 그때 응. 그공연장이 정말 더웠었잖아 아, 시작할 때 아, 이거를 끝낼 응. 때까지 내가 탈출하지 않을까? 하면서 했는데 이러고 <웃음> 노래도 모르는 게 아, 없잖아 그니까 그 아, 그 진짜 봤잖아 콘서트 음. 어, 아, 그 하이라이트 어. 구간에 어. <웃음> <웃음> 아 그냥 얘기,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코로나가 올라가고 나 아, 콘서트라는 걸로. 아, 진짜. 알아. 너무 아쉬워. <웃음>